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방석이 부족합니다.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도 폼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근저하게 지났군!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예! 아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매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아무 것도 아니야! 아우~~~~~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라트 대지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산라트 대지배 무슨 일이죠? 가스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손톱이 견질견질하군. 네? 무슨 일이죠? 내 표적은 어디 있지?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동을 하겠다 선두비 견질견질하군. 그렇지 않으면 지지 어딜 괴롭혀 줄까？어딜 괴롭혀 줄까？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공격하자! <웃음>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웃음> 어딜 괴롭혀줄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동맹 공격받고 있습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겐질겐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열려치웠어! 출발하자고!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받고 있습니다. Yo! w a h e o o a h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려웠어출발하자